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윤들닷컴 이동윤대표입니다. 영상의 재생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샘플을 몇 개를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서킷에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속도로 촬영이 된 거고요. 뭐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촬영을 하거나 타임랩스 이렇게 촬영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속도로 촬영한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드론을 띄워서 서킷에서 이제 카트들이 이제 달리고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속도감이 있는지 저 현장에서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물체라도 멀리서 보게 되면 속도감이 사실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슬로우로 촬영한 건 아니고 그냥 드론을 띄워, 띄워가지고 정상 속도로 촬영을 한 거예요. 자, 이두 가지 소스를 하나 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폭포 영상인데 이 폭포 영상도 지금 이게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틀어서 보여드리니까 얘는 소리를 들어봐도 봐도 아실 거고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촬영하는 사람이 어, 스마트폰으로 혹은 카메라로 슬로우 모션을 걸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이 한 8배 정도 느리게 촬영을 한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보통 우리 갤럭시 삼성 갤럭시 이런걸로 촬영을 하면 슬로우 모션도 있고 슈퍼 슬로우 모션도 있거든요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면 우리가 원래 보는 것보다 8배정도 느리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그 소스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는 어 슬로우 모션이 나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이 소스를 8배 빠르게 돌려서 그걸 한번 더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불러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래 속도는 이랬을 것이다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타임랩스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는 그래프까지 한번 싹다 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영상 제작을 할때 속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뭐캣컷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잘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인 그냥 속도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두 영상을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원래 제가 요 소스들 있죠 이세개 소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강의의 정보란에다가 다운 받을 수 있는 텍셀스 닷컴에 링크를 다 넣어 놨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처음에 폭포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폭포 영상. 얘는 슬로우로 촬영을 한 거죠.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천천히 동작을 합니다. 재생을 하는 거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동영상에서 속도 부분에 가시면 일반과 곡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반은 여기 몇 배속 개념으로 조절을 할수 있고 아니면 현재 영상의 길이가 이 대략 1분 정도잖아요. 그죠? 대략 1분 정도의 영상을 얼마 동안의 재생을 끝내버리겠느냐 요걸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배속 몇 배속의 개념 지금은 1배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배속, 3배속, 최대 100배속까지 빨리 돌릴 수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 0.1배 그러니까 원래 속도보다 10%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2배속으로 올려버리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60초 정도였잖아요. 그럼 시간은 30초 정도로 줄겠죠. 그죠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한 10배속 정도로 올렸다. 그러면 얘는 6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6초 동안 재생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영상도 내 마음대로 줄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 정상적인 속도로 촬영을 했는데 영상편집 툴에서 속도를 빠르게 재생해서 휙휙휙 돌려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타임랩스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감기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면 촬영을 길게 했는데 중간을 컷 편집으로 날릴 수 없는 영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로드트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의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툭툭 끊어내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할때 길게 촬영은 했지만 그걸 길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그럼 이걸 짧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컷 편집은 할수 없을 때 그때 속도를 빠르게 돌립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죠. 뭐 토크쇼 같은 데서 누군가 투마치 토크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이 얘기를 다 들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 말이 들리든 말든 빨리 비디오를 돌려 버려 가지고 하면서 어, 끝나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방금 제가 장난삼아서 삐릭삐릭 하는게 아니고요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그 영상 촬영 속도에 맞게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녹음을 했다면 이 폭포 소리도 정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슬로우를 걸어 가지고 만약에 촬영을 했다고 치면 이물 떨어지는 소리도 이렇게 들릴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반대되는 개념 스마트폰 같은 거에 보면 타임랩스 삼각대를 설치를 해놓고 밤하늘에 그 별이 한바퀴 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촬영하고 싶다. 아니면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찍고 싶은데 일출 떠오르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린다. 그거를 쭉 촬영해서 보여줄 수는 없고 한 10분 정도 걸렸지만 얘를 한 5초 동안에 띄우고 싶다. 이럴 때 자, 아예 정상적인 속도로 촬영을 하고 영상편집 프로그램에서 속도를 확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밤새도록 뭔가를 찍겠다고 라 하신다면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나 카메라에서 아예 타임랩스 모드로 맞춰놓고 찍으시면 어, 배터리를 아껴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타임랩스로 촬영을 해버리면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면 소리는 녹음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우리가 편집 툴에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을 할때 속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영상의 속도를 재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래 이 폭포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된 거니까 나는 얘를 더 빠르게 보여주고 싶다 하실 때는 쭉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얘가 약 8배 정도, 8배에서 한 9배 정도 이렇게 올리니까 정상 속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런 느낌 나죠? 자, 얘를 한 10배속으로 돌려볼까요? 얘는 조금 빠르게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고요. 한 8배속 정도가 원래 속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의 말이 들렸으면 좀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도 만들어봤습니다. 얘를 8배속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만 자, O 눌러서 여기까지만 아웃포인트를 잡아놓고 얘를 내보내기를 한번 했거든요. 내보내기를 하고 나서 이 소스를 만들었어요. 자, 얘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팔팔팔팔막 불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속도로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여기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소스는 슬로 모션인데 제가 편집 툴에서 8배 빠르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는 슬로우를 건 것처럼 안 보이고 정상적인 속도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촬영을 할때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서 이 부분은 슬로우를 걸어서 찍어야겠다. 이 부분은 오래 찍을 거니까 아예 타임랩스를 걸어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1배속으로 그냥 정상속도로 촬영을 했을 때 이걸 소프트웨어에서 느리고 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 설명을 들어서. 자 그런데 얘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재생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재생속도를 몇 배씩 올려가지고 재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영상은 초당 30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동영상은. 그런데 그 초당 30 프레임을 일부를 없앱니다. 자 예를 들자면, 원래 영상 속도에서 2배속으로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1초에 30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초에 15장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1프레임 다음에 2프레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2프레임을 지워버려요. 4프레임 지우고 6프레임을 지웁니다. 이렇게 짝수 프레임이나 혹은 홀수 프레임을 쫙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1초당 15장의 이미지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실제 재생해서 사람 눈에 보일 때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리는 중간중간을 커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이 끊길 테니까 이 말소리는 어, 소리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빨라지는 대신 소리의 피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빌리 빌리 빌릭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 중점이 많이 깔려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좀 고음처럼 들리게 되는 이유도 그거고요. 아예 반대로 자 여기서 얘를 제가 0.5배로 줄였어요. 그럼 시간은 두, 배, 두 배로 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플레이를 해보면 당연히 영상은 두 배로 느려집니다. 자두 배로 느려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줄일 때는 프레임을 삭제를 해서 없애는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늘릴 때는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에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면 초당 30장의 영상이 아니라 1초에 2백만 장의 프레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이걸 30으로 나눈 8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고속 촬영을 해서 1초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1배속으로 촬영한 영상을 SW에서 슬로우 모션을 하려고 하면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에 촬영된 소스가 없기 때문에 앞프레임을 복사해서 채워버립니다. 그 결과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 원래 촬영된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1프레임과 2프레임 사이에 지가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1프레임 그리고 1프레임 2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하나씩 중복되는 프레임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2배 정도, 2배 정도로 느리게 돌렸을 때는 그냥 좀 느리네, 약간 뻐벅거리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느리게, 재생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정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얘가 뚝뚝뚝뚝 끊기는 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배 정도로 느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1, 1, 1, 1, 1, 1, 1, 10번, 2도 10번, 3도 10번 돼요. 그럼 결국은 1초당 같은 장면이 1, 2, 3밖에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눈이 그거를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스톱모션처럼 느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상해요. 이거는 그래서 슬로우로 걸 때는 분명히 슬로우모션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뚝 끊기는 부분들을 처리를 할수 있는 기법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리미어라든지 다른 뭐 파컷이라든지 이런데도 이 기능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캡컷 안에도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밑에 있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슬로우를 걸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기능을 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혼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프레임 혼합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두 개를 블러를 걸어서 섞어버리는 혼합법이 있고요. 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처리 속도가. 자, 그 다음에 광하 그림이란게 있어요. 이거는 품질이 훨씬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인데 지금 얘 깨끗해 늘어나봐야 1분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질을 좋게 만들라고 광하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퍼센트가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제가 100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중간에 컷 편집된 것들을 보게 되겠죠. 자,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광학 흐름이 적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뻐벅거리는건 분명히 느끼셨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어때요? 뻐벅거리는 것들이 아예 안 느껴지죠?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알수 있나요? 아, 굳이 내가 처음부터 슬로우를 못 걸었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처리를 할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캐컷은요 슬로우를 걸수 있는 속도가 이렇게 정상 속도에서 반대로 넘어가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는 늘어난 거죠 속도도 늘어나는 거고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 이게 10배 밖에 안 돼요 10배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로우를 뭐 삼성 갤럭시를 기준으로 친다면 그냥 슬로우 모션은 8배 정도 구요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16배인가? 그렇게 뭐 32배인가? 굉장히 천천히 촬영을 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물방울이 똑 떨어졌을 때그 크라운이 쫙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의 정지된 느낌으로 굉장히 천천히 촬영이 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슈퍼 슬로우까지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캐컷 내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빠르게 만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단지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의 궤적을 내 폰에 영상에 담기 위해서 밤새도록 만약에 폰을 1배속으로 켜놨다. 그러면 용량이 어마어마어마하겠죠. 한 8시간 정도를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아껴야 되니까 사실 타임랩스를 걸어놓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딱 끼워가지고 중간에 꺼지지 않도록 해놓는 게 일반적인 거고 슬로모션은 진짜 잠깐 찍어서 쓰는 겁니다. 몇초 정도 찍어서 이걸 길게 보이게끔 만드는 촬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슬로모션도 사실 용량이 많이 나가요. 프레임을 많이 써버리니까 촬영할 때. 근데 이거를 한 시간씩 이렇게 촬영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폰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진 않는데 이제는 1배속으로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 늘렸을 때 티가 안 나게 쓸수 있으니까 1배속으로 촬영을 해도 저는 꽤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속도를 다룰 때 일반 항목에 들어가서 몇 배속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과 이 배속과 이 실제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속도를 늦췄을 때, 슬로우를 걸었을 때, 요 광학 흐름이나 아니면 프레임 혼합 이런 방법들을 써서 자 이걸 부드럽게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얘를 일단 다 지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영상들이 가로로 긴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세로로 긴거 보여드린다고 화면을 16대9에서 9대16으로 바꿨는데 다시 16대9로 바꿔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영상은요. 서킷을 달리는 어, 이 카트들을 항공 촬영, 드론 촬영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소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플레이를 하면 대부분 드론 영상들은 소리가 안 들어가 있죠. 뭐 이렇게 해놓고 적당하게 배경 음악 하나 깔아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코너를 쫙 돌아서 빠져나가는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해놨습니다. 실제 소스는 약한 14초 정도 되는 소스가 있는데 저는 얘를 어떻게 조절하고 싶으냐면요. 그냥 무작정 속도를 올려서 지금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한번 만졌었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한두 배로 속도를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두 배로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속도감이 약간 붙었죠 좀더 늘려볼까요 자 5배속 시간은 팍팍 줄어버렸습니다 오 이제는 뭔가 좀 볼만 하죠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면 서킷에 돌아서 요쪽 커브를 돌아갈 때 있죠 요쪽 커브를 돌 때는 슬로우를 싹 걸었다가 빠져나갔을 때 속도가 원래 속도로 돌아가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식으로 조절을 하면 자, 여기서 쭉 가다가 코너에 진입됐을 때를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잘라버리고 코너를 빠져나오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린 다음에 여기를 속도를 늘리고 여기를 정상속도로 하든지 아니면 두배 정도의 속도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갑자기 틱 빨라져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속도가 빠르다가 천천히 갔을 때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느린 상태에서 빨라질 때는 뭔가 툭 하고 영상이 튀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잘라서 구간별로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어떤 걸 쓰느냐 하면 일반이 아니라 곡선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특히 이렇게 차 추적하는 그런 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권투 같은 뭐 이렇게 무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속도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뿌 빠르게 달리다가 이렇게 코너에 진입하는 장면이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속도를 좀 줄여볼게요. 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은 사실 쓰잘데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사용자 지정에 가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건 제가 한번 살짝 만졌었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여기 보면 반쪽으로 쪼개진 콩처럼 생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요 점들은 내가 원한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더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 탁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렸을 때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아예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이 점들이 어떤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상이 쭉 지나가다가 여기진이부죠 거기에 플러스를 하나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원래부터 영상은 빨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0.1부터 10배속까지 표현이 돼 있고 중간에 1배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점들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면 속도는 느려지고요. 위로 올라가면 속도는 빨라지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물리시간에 배웠던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사. 경사가 급격하면 속도 변화가 급격한 거고 경사가 완면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영상이 지나가는 데까지가 전부 다 평행하잖아요, 1배속에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얘를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방향키 한번 틱, 틱 두번 정도? 세번, 네번, 다섯번?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시간이 딱 있어요. 자, 여기를 딱 찍어서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간격이 너무 짧아서 포인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네요. 좀더 늘려볼게요. 자, 이그점 있죠? 이 점을 오른쪽을 잡을 수 있고 왼쪽을 잡을 수 있는데 한쪽만 잡으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조절이 되니까 가운데 부분을 딱 잡으시고요. 움직여 보시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세요. 그럼 얘는 속도가 2배속 더 올리면 거의 10배속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정도 속도였다라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빨라요. 이런 느낌이죠. 붕 돌다가 자 여기는 원래 1배속 구간이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1배속에서 빠져나가는 이 구간까지에 하나 더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두 개를요. 밑으로 당겨 볼게요. 원래 속도보다 더 느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여기서는 느려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코너를 빠져나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고요, 플러스를 하나 더 눌러요. 그래서 얘를 끝까지 쫙 올려버립니다. 원하는 만큼 올리세요. 자, 거의 뭐 90도 수직에 가까운 극경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얘는 확대를 해보면 살짝 S 라인이에요. 갑자기 속도가 툭 튀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극경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요것도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움직이시는 게더 낫습니다. 한번 잡고 좌우로 한번 움직였다가 밑으로 내리시면 더 말을 잘 들어요. 자, 얘도 거의 10배속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까지 꼬고 이렇게 좌우로 땡기면 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둡니다. 자, 그러면 원래부터 속도가 빨랐다가 얘가 밑으로 쳐지겠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원래 10배속이었는데 점점점점 느려서 0.5배속까지 내려갔다가 0.5배속을 이 구간 내에 차가 트랙 여기 코너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속도가 0 5배서인걸 유지를 하다가 코너를 나오자마자 갑자기 확 속도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 낸 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점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속도로 그냥 계속 저기까지 갑니다. 쭉 가요. 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트머리에 가서 속도가 쫙 줄어들겠죠. 자이 상태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이 화면과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동시에 한번 보세요 자 플레이를 하면 처음에는 빨라요 자 천천히 가죠? 너무 천천히 가네요 그리고 속도를 확 올려서 여기서 왕 하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좀 지울게요 거슬리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조절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잡아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네 좀 오바다 이거는. 그러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밑으로 두개 동시에 잡고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두개 동시에 안 오시면 하나하나씩 잡고 올리시면 돼요. 자 요정도 속도 자 얘도 요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자 하고 잡아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속도가 빠르다가 천천히 가다가 다시 속도를 올려서 쫙 가서 그 빨라진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달리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런 식으로 영상의 특정 구간에 속도감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플래시 인이라고 뭐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 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 처음에는 속도가 5배속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떤 특정 시점 어디니? 여기쯤에 와서 속도가 줄어서 원래 속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빠르다가 여기쯤에 하면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자, 그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빠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좀 느려져서 이제 여기 통과할 때쯤 어디였었나요? 여기잖아요. 여기는 원래 속도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속도로 플레이 쭉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원래 느리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속도가 빨라져서 그게 언제까지 속도가 계속 올라가느냐면 여기 구간 지날 때까지 속도가 계속 올라가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면 이제 원래 속도 원래 촬영했던 속도 그대로 나오다가 코너를 돌 때까지 계속 1배속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그리고 저기 꺾일 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서 빨라진 속도로 쭉 지나간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중간에 한번 속도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자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원래 1배속보다 더 낮아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0.5배속이겠죠. 지금 원래 속도의 2배로 느려지게 움직이고 있다가 자 여기까지 쭉 가다가 자저 꺾여있는 코너를 지날 때 속도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빨라져요. 그리고 속도가 다시 느려져서 원래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추가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아래쪽에 보면 어얘 속도가 1보다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툭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당연히 나거든요. 그때도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광학 혼합 정도까지 걸어주시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툭툭 끊기는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이 예제를 버리고요 자 마무리 예제를 하나 더 할게요 요겁니다 자 추가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샘플은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냥 집에서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실상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 카메라 있죠 스마트폰 딱 동영상 모드 켜 놓으시고요 시내 같은 데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사이를 좀 비집고 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정속도로 촬영을 하겠죠. 그 소스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닐 때 속도를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천천히 하면 뭔가 남을 추적하는 그 체이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는거에 따라서 참 재밌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얘는 정상 속도인데 근접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죠? 삼각대 놓고. 볼. 정면으로 가는 적이 없네요. 드리프트의 화신입니다, 얘는. 자, 얘가 쭉 가다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에서 삐익 하면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를 좀 천천히 보여 주고 싶거든요. 자, 이제 요령 아시겠죠? 속도 가서 자, 사용자 지정 눌러 주시고요. 처음에 점들이 원래 세 개가 있어요. 원래 세 개. 이거를 다 쓰셔도 되고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사실 이걸 누를 필요가 없어요. 원래 기본 세개를 줍니다. 자 지금 여기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뒤에 있잖아요. 그죠? 나 여기서부터 슬로우 걸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지점을 잡고 밑으로 얘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한번 당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나 여기서부터 슬로우를 걸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당겨놔요. 당겨놓고 여기서부터 땡겨서 밑에 슬로우를 갑니다두개 동시에 한반 정도로 속도를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코너를 쫙다 돌고 빠져나올 때 있죠? 그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절을 해서 뒤로 땡긴 다음에 중간 구간만 살짝 내려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점을 하나 더 박을게요. 하나 더 박아서 얘도 밑으로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속도감을 유지를 시키고 이제 빠져나갈 때는 속도가 확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자, 여기는 원래 촬영 속도예요. 느려졌죠? 다시 빨리 가죠? 요런 식으로. 자, 여기 중간 부분을 좀더 제가 과하게 잡아볼게요. 아예 한 10배 정도 느리게 갑니다. 요렇게. 10배 정도 느리게 잡았어요. 자, 요 구간만 봅시다. 여기서부터 플레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죠 그리고 요게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화면이 흐린게 보입니다 자이 구간을 제가 한번 밑에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걸어볼게요 이것도 광학 흐름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여기 퍼센트 에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다됐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플레이 자 훨씬 더 부드럽죠. 아까 전에는 막 깍두기 같은 게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은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속도감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저 점들의 위치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드는 그줄어듦에 필요한 시간들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과 경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요. 갑자기 뭔가가 뚝 끊어진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잘 봐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속도 조절 보여줄 때, 얘를 잘라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뭔가 이 전환될 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요 S자 라인을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s자 라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s자 라인 만든다 이런 느낌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캣컷에서 다루는 모든 속도 제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설명드렸고요어 아마 설명을 듣다가 중간에 바로 이해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속도를 조절해서 뭔가를 써먹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컵 편집에 익숙하고 뭐컵 편집이라든지 내용 전개, 뭐 자막, 나레이션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스토리 전개가 쭉 되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막 설명 미주의 영상을 만들 때는요 좀 화면은 정적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들 말고 어떤 인트로 아니면 쇼츠를 만든다. 요런거할때 뭔가 속도감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넣어보고 싶다 한다면 요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